Yeah l like, got your a c k 어디서건 등장해. Yeah l a got 어떤 말도 안통해 재미난 모습 들이보 o 다면 환장해 a t man o n y e a l e gum. shut the fuck up. j a 네 우탱으로 e t y b a c h o i k you're 뭉쳐대 m u 으로 a d y b a h o i k y e 뭉쳐대 재미난 모습 들 h 보인다면 환장해 e boy i 가 a m one a a u s I yell e h o t r Fuck e really crazy boy. Yeah. 하, 비싼 놈들끼리끼리 보유. 야, 난 걸치지 105 사이즈 gap. Food. Yeah, 옐랑 걸쳐 1600원 소주 아니면 농대 부근에서 만하니 와. 어디서든 모두 작업하고 때려쇼 아닌 술을 빨아 재킨 채로 너는 맘이 cold Like a girl like a book 가짜 지고 작동쇼 그런데도 너는 상견명의 목을 바치죠 yeah. 너 같은 놈차파워 한숨 때리고 혹시 몰라 세용지 마가 될 수도 있고 새벽 1등 실패 후에 가시 밖에 걸어도 Where are you lucky? Like I got a m o t h e r f u c k e r save o y Yeah like got your b a c 어디서 건등장해 Yeah like got a side yeah. 어떤 yeah. 말도 안 통해져 재 e 난모 i 들 t 보 e 다 o 환장해 옛 yeah, t like 보면 boy s h u t the fuck up j a g 우 e 으로 u t h i n t h a g n yellow m u n c h 우 dad thing with a g n y e l l o m u n c h dad a k e me the most to the boy i e a one d c a s y e l l o k i am fucker e a l l y crazy boy you no run people no run s a t h bitch take my pee i know how to throw a punch yo got t a fucking bleed so many tat in my body hana drip 평 o 한놈 o 이 my n 조 m 이 do freak o okay, k drip lay c h e so m h i a t so h e e t p n' g a mama we g o n be alright t right. 시 a t 조 h 간 무슨 u 스 g 도 t 내 o u r m 전 n p o k e p 그냥 작저이 마노 너 절대 못다이마파에 no. no. 꽂혀 이 치레 백신 이름 fucking e n i u s walkin' t a l k i w i t my e j s t a l k m i e n names video gen n d h o y o u b a i a m o t yeah l e g o your back a 디서건 h 장해 yeah like got us t all t a y e one e 재미 모습들 t 보인다 to y yeah, 해옛 Boy in e like, l l w a n g s h u t the fuck up, j a 네우 a n e u t h i n g n i t d l e bag, good and yellow, munch a damn. Uthang n l e bag, o o d and yellow, m u c h a d a n c m the most good boy i d m h n g i e Cause yellow kick e m f u c k e really crazy boy. Yeah.